I don't know. 넌넌넌넌넌넌넌 <목소리도> s uh,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? 천천히 먹어희망아너 지금 이피바크왜 애피바끄 를 핥아먹는 거야? 희망 맛있어? 에피바끄에피잘 <웃음> 먹었어? 맛있어? 희망아, 맛있어? 맛있구나 희망이 맛있었어? 고미도 줄게 벌써 안 먹었어? 아, 뭐야 희망아 너또곰이밝그 밥그릇 핥아먹으러 왔어? 아, 희망이가 맛있었구나 맛있었지? 동생 거 뺏어먹으러 왔어 어떡하지? 다 먹었는데. 응? 형이 더 먹고 싶어요? 와, 다음에 또 먹자. 엄마? 맘마? 엄마가 그렇게 맛있었어요? 허! 무심하게 왜구? 희망. 오 희망이 이뻐. <웃음> 그렇게 맛. 있